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옥상정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옥상정원 마리맘이 뭘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꽃을 택배로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택배가 꽃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택배 할시가 준게 아니고 저 멀리 사는 우리 그 바다가 너무 예쁜 동해에서 하시는 미래클 정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음 어디에서 이게 생겼다고 혹시 필요하냐고 해서 어나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택배가 왔는데 한20 포트가 왔어요. 페레니당 음 금어초라는 꽃잎이 물고기 입을 닮아서 금어초래요. 근데 아주 여리여리하고 예쁘더라구요 근데 이제 하우스에서 바로 온걸해서 꽃도 많이 피고 또막그 순도 막 너무 여리여리해서 일단은 흙을 털어서 제가 작년에 고추를 심었던 그 어, 화분에다가 꽃을 다 심어버렸어요 올해는 아니, 올해가 아니죠 가을에 내년에는 고추를 포기하고 꽃을 벌려구요 월동이 된다 해서 그렇게 심었답니다. 아주 풀면서 신나, 신나, 이렇게 신나가지고요. 어쩔 줄 몰랐어요. 여기에 두이 옥상 이정원에큰이 어, 화분 박스에, 어,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엄청 땄는데, 이렇게 예쁜 페링이꽃과 금오초를 아주 그냥 잔뜩 심물려 심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여리여리해서 얼마 안 되지만, 이제 번식하면은 엄청 번식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또 혹시 아니까 내년 봄에 예쁘게 번식이 돼 있으면 많이 번식이 돼 있으면 또 나눔도 할수 있겠죠.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아기 아기 해요. 며칠 지나면 이제 또또 또 다른 모습이 될것 같긴 한데 심는 어, 날은 아주 함부로 다루다가는 그냥 여기서 뚝 저기서 뚝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제가 이거 빠르기로 돌려서 이랬을 뿐이랍니다. 사실은 우리 마리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간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.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상하게 제 몸을 막 스스로 혹사시키고 있어요. 잡념이 생기고 막 어디에서 마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래서 음, 분갈이를 아주 그냥 죽자사자 하고 있답니다. 내 몸을 제가 괴롭혀가면서요.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은 제가 길냥이를 그렇게 좋아, 조... 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, 고양이를. 근데, 아, 어, 저 아는 분이 길냥이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데 너무 그걸 보내주는 순간 제가 확 반해버렸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보름 후면 저희 집으로 길냥이가 그 이름은 마리라고 지었고요. 마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올 건데 아마 그때가 우리 마리 무지개다리 건너간 딱 1년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마리라고 지었고요. 또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리를 못 잊고, 엄마를 못 잊고, 너무 애통해하는 저에게 희한 선물로 다가와 준 거라고 생각해요. 아직은 엄마 젖을 뗄수 없어서 엄마 곁에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안아보고 만져보아도 너무 거부감 없이 와주는 그 사랑스러운 양이 마리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음, 여기에도 음, 이 제가 꽃을 국화를 다 심어버렸답니다 음, 이제 뭐 고추, 막 상추 이런 보다는 꽃이 더 좋아진 그런 마리맘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놓고 어, 제가 그때 한 이틀이 막 장들이가 쏟아진 후 이제 옥상을 올라갔는데요. 어, 그 사이에 이렇게 단단해졌더라고요. 꽃들이 입장들은탁 쪼그리면서 굳어지고요. 훨씬 단단해졌어요. 막 흐느적 흔적, 흐느적하는 애들이 없이 이제 이막 꽃만 확필 날만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꽃길만 걸으시고요. 마리맘도 꽃길만 걷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